안녕하세요. 다이노스입니다. 이번 시간에 알아볼 내용은 방어구에 대해서 우선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아키에이지에서는 방어구가 크게는 세 개로 나뉘어져요. 천, 가죽, 판금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각각의 장비마다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우선 그것부터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방어구 제 종류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천 방어구는 물리 방어도가 낮고요. 그리고 마법 방어도가 높아요. 그래서 마법 데미지를 상쇄시키기에 적합한 방어고요 그리고 가죽은 물리 방어도랑 마법 방어도가 좀 이제 균등하게 분배가 되어 있고요. 황금은 이제 물리 방어도가 높고 마법 방어도가 낮아요. 근데 요 단순히 방어도 뿐만 아니라 해당 재질의 방어구를 전부 다 착용을 하면 세트 효과가 생겨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가죽을 전부 다 착용하고 있는데 가죽 같은 경우에 는 전부 다 착용하게 되면 활 공격 기술이 3m가 증가가 되고요 그리고 피해 증가율이 방어구의 등급에 따라서 세트 효과를 또 받을 수가 있거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가죽 방어구가 피해율이 제일 높아요 그래서 딜러들은 대부분 가죽 방어구를 주로 착용하고요 천 방어구 같은 경우에는 침묵 이런 cc기의 지속시간이 좀 단축되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판금 같은 경우에는 최대 생명력이 가장 많이 증가되고 그래서 탱커들은 이제 주로 판금을 많이 입고요 이런 각각의 특징이 있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꼭 다른 게임처럼 정해진 게 없고 자기의 게임 플레이에 따라서 어떤 걸 선택하냐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마딜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천 옷을 입은 마딜이 좀 많았었어요 천 옷을 입으면 은 이제 최대 활력이 많이 늘어난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천 옷을 좀 많이 입었었고요. 그 다음에는 좀 이제 근딜이나 물딜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유저들의 비중에 비해서 좀 많이 있다 보니까 판금마디를 좀 많이 했었고, 왜냐면 물리방어도를 높여서 이제 생존력을 챙기고, 그리고 어차피 무기 강화가 높으면은 딜이 어느 정도 나오기 때문에 딜도 나오고 약간 이래서 판금마디를 좀 많이 했었는데, 요즘에는 가죽마디를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기술 피해율이 제일 높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대세가 좀 있는 편인데 특정 직업군을 제외하면은 거의 방어구 착용은 자기의 플래시탈에 따라서 자유도가 좀 있어요 저같이 이제 활쟁이인 경우에는 어 무조건 가죽을 착용을 해야 되고요 그 이유가 활의 야성 특성의 사거리가 증가되기 때문에 가죽을 무조건 착용해야 되고 그거 외에는 뭐 힐러는 뭐 가죽힐러 할 수도 있고 판금일로 할수도 있고 뭐 천일로 할수도 있고 뭐 그러니까 요거는 뭐가 정답이다 라고 딱 얘기를 못해드려요 어떤걸 입어야 된다고 그냥 대세가 있다 보니까 뭐 그런거는 이제 랭커분들 장비 재질을 보고 따라하는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설명드릴거는 장비의 종류가 좀 여러개 있어요 장비 종류를 좀 살펴보자면 가장 흔하게 입는 고대 장비 그리고 도서관이나 뭐 이런 던전에서 얻을 수 있는 도서관 세트 도서관 세트를 최종적으로 올리게 되면 한식 세트라고 하죠 여기 뭐 열망하는 한식뭐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세트 이런 거 그리고 어 제작으로 만들 수 있는 이프 세트 그리고 어 레이드를 통해서 습득할 수 있는 어 레이드 장비 우선 크게는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고대 장비 같은 경우에는 퀘스트 혹은 필드 사냥을 통해서 습득을 하고 어, 또 강화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필드에서 이제 받는 주간 퀘스트, 뭐 1일 퀘스트 뭐 이런 걸 완료해서 강화제를 습득해서 성장을 시킬 수가 있는데 성장에 들어가는 골드 비용이 다른 장비류에 비해서 매우 적어요. 매우 적고 그리고 들어가는 노동력은 좀 많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천천히 성장하고 이러는 용도로는 괜찮고요 방어에 대한 능력치를 뽑아내기에 좀 적합하다라고 해서 탱커분들이 주로 고대 장비도 많이 입으시고요 대신에 마지막까지 성장을 시켰을 때 다른 장비보다 능력치의 최대치가 낮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PVP 콘텐츠를 즐기거나 할 때는 둘다 엔드 스펙까지 갔을 때 다른 장비류에 비해서 좀 불리하다라는 게 있지만 고대 장비를 끝까지 성장을 시켰을 때 pvp 컨텐츠나 아니면은 뭐 레이드 컨텐츠 뭐 이런 컨텐츠들을 어 즐기기에 부족하다 라는 느낌은 없고요 다만 좀 불리하다 정도지 고대 장비를 입었다고 해서 뭐 어떤 컨텐츠에서 어 제외를 시킨다던가 이런 건 없어요 충분히 모든 컨텐츠를 즐기기에 괜찮은 장비라서 가성비를 생각한다면 고대 장비를 만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도서관 던전 혹은 이제 성소 던전에서 습득할 수 있는 이제 던전 장비 남겨진 서고의 장비는 도서관에서 습득하고 요거를 이제 각성을 해서 시면에 장비로 각성을 하고 또 여기서 또 각성을 하면은 안식 장비까지 성장을 하게 될 텐데 요 안식 세트 같은 경우에는 고대 장비보다는 방어에 대한 능력치는 조금 떨어져요 근데 그 여기 아래 보시면은 세트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요게 있어서 딜적인 면에서는 압도적으로 좋아요 가령 가죽 세트 같은 경우에 보면은 7세트에 일정 확률로 상대의 물리 방어 도를 100% 무시 요게 있어요 요게 있어 갖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물리 딜러 같은 경우에 이제 판금을 입은 탱커를 잡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요 7세트 효과가 터지면은 순간적으로 폭 딜이 들어가서 잡을 수 있는 경우가 생겨요 딜러한테 적합한 방어다 라고 생각 들고요 근데 이거는 좀 단점이 가죽 같은 경우에는 물리딜러용 세트효과가 두 종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근 딜용 하나 그리고 원거리 물리딜 그러니까 활쟁이 아니면 뭐 총쟁이 원거리 물리딜러용 이렇게 두개가 있고 뭐 마딜은 그러면 가죽 못입어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는데 마딜에 이제 마법 방어도 무시를 할수 있는 어, 세트 효과가 있어요 천옷 네 요거는 천옷이에요 그래서 마딜이 안식 장비를 입으려면 은 무조건 천을 입어야 돼서 마딜 같은 경우에는 어, 도서관 세트를 주로 안 입고요 차라리 이제 고대 장비에 가죽을 맞춰서 입는 게더 낫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물론 뭐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이게 좋을 수도 있는데 천옷을 입으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대 장비보다 방어를, 방어에 력방어 대한 능력치가 떨어지는데 게다가 천옷이다 라고 하면은 활쟁이한테 비충을 맞으면 거의 아마 바로 순삭이 돼서 뭐 딜을 할 타이밍 자체를 잡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마딜 분들이 도서관 세트를 끼는 경우는 좀 드물고요 다만 이제 근데 힐러 같은 경우에는 안식의 세트가 천옷인데 요 세트의 7세트 효과가 치유 기술의 시전 시간이 0.6초가 감소돼요. 기본적으로 우리 어 시간 능력치를 챙길 때 퍼센트로 감소가 되잖아요. 근데 요거는 고정적으로 0.6초가 감소가 되는 거라 시전 속도가 엄청 빨라져요. 그래서 천옷을 입더라도 자힐을 하면서 버티는 게 가능해서 어, 힐러분들은 요 안식 장비를 끼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힐을 굉장히 빨리 할수 있거든요. 그리고 어, 안식의 판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탱커들이 안 입는 이유가 저주 능력치를 보면 힘이랑 체력이랑 분배가 돼 있거든요. 근데 어, 탱커분들이 힘을 올려서 어, 격투로 딜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서 왜냐면 뭐 철벽, 의지, 아니면 환술 막 이런 걸 들잖아요. 그래서 힘의 능력치보다는 체력 능력치가 몰빵이 되는 게더 좋기 때문에 어, 도수아 세트를 끼지 않고요 예, 그래서 주로 이제 도서가 세트를 끼는 거는 물리딜러 어, 근딜, 번딜 두 부류랑 그리고 힐러 이렇게 세 직업군이 주로 껴요 그리고 요 도서가 세트를 강화를 하려면 은 어, 다른 이제 던전 아이템을 먹이던가 아니면 던전에 들어가서 습득할 수 있는 심연의 강화제라는 게 있어요 이제 그걸 이용해서 강화를 할 수가 있고요 고대 장비보다는좀 습득하는 게 빡세요 던전을 돈다고 해서 무조건 내가 원하는 장비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랑 같이 갔을 경우에는 이제 주사위를 돌려야 되는데 그걸 내가 먹는다는 보장도 없고 만약에 내가 꼭 필요한 장비다 하면은 어 양보를 해달라고 양해를 구해야, 구해야 되는데 그거를 물론 뭐 해주시는 분도 있고 안 해주시는 분도 있어갖고 모으는 게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한번 모으면은 장비가 성장한 도중에 터지진 않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은 제작으로 얻을 수 있는 이프 장비 이프 장비는 가장 특색이 거래가 가능하다 라는게 가장 특징적이고요 그리고 뭐 제작을 하는데도 물론 돈이 많이 들고 성장을 시키는데도 돈이 많이 들어요 방금 말씀드린 뭐 고대 장비나 아니면 뭐 안식 장비 같은 경우에는 강화제로 강화를 주로 하잖아요 그래서 강화제 등급의 차이가 없이 그냥 먹이면 되는데, 이프 장비는 같은 등급 혹은 등급보다 높은 제작 장비를 먹이던가, 아니면은 강화제를 먹여야 돼요. 그러니까 강화제가 있다고 무조건 먹일 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현재 내가 보유하고 있는 아이템보다 같은 등급 혹은 높은 등급이 필요한 거라서 어, 돈이 많이 들죠. 그러니까 처음에 막 등급이 낮을 땐 상관이 없는데 등급이 올라 태초에 가까워질수록 성장하는데 골드가 엄청 많이 들어가요. 태초 등급을 찍었다고 끝이 아니고 우리 속성 강화 같은 것도 해야 돼서 진짜 엔드 스펙까지 가는데 굉장히 많은 비용이 필요하고요. 대신에 거래가 가능하다라는 특징 이 때문에 나중에 뭐팔 뭐 수도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뭐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해요 이프 장비 같은 경우에는 헤이프까지 각성을 하게 되면 은 옵션이 4줄이 돼요 원래 뭐 다른 고대 장비나 이런 거는 어 합성효과가 3줄이잖아요 근데 이프는 헤이프까지 각성을 하면 은 옵션이 4줄이 돼가지고 다른 장비보다 이제 추가적인 능력치를 더 올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능력치의 최대치가 고대 장비보다 높아요 우선 저도 이프 장비를 지금 조금 조금씩 만들고 있는데 활 같은 경우에는 신화 헤프 에요 다초까지 올려야 되는데 어, 아직은 어, 신화 헤프를 쓰고 있고요 여기 보면은 음, 아직 신화인 상태인데 순고한 활보다 어, 원공이 무려 54가 더 높죠 이렇게 방어구도 마찬가지로 어, 능력치가 더 높아요 심지어 태초인 고대장비보다 신화인 이프 장비가 능력치가 더 높을 정도니까 그래서 요즘은 장비 하나만 봐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풀세트를 다 끼게 되면 능력치의 총합의 차이는 좀 많이 나는 편이고요 게다가 요 방어구 같은 경우에는 이프 장비에 풀세트를 착용을 하면은 뒤에 음, 금빛 날개가 생겨요 그래서 완전 뽀대가 나고 7세트 어! 효과로 이동속도 5% 효과를 받을 수 있고 이프 장비 전용 보름돌 이라는 게 있어요 이프 장비 전용 보름돌이 있어서 이프 장비에만 바를 수 있는 보름돌인데 이게 효율이 상당히 좋아요. 어이 보름돌을 착용한 이프니르 장비를 이제 쓰잖아요. 그러면은 추가 이제 세트 효과가 또 붙어요. 그래서 요것도 상당히 어, 차이가 크고요. 아 맞다. 그리고 어, 성소 어, 안식 장비도 마찬가지로 어, 전용 보름돌이 있어요. 전용 보름돌이 있어서 안식 장비를 끼면은 이제 전용. 보름돌을 구하려고 노루 50날을 가, 가시게 될텐데 어, 안식장비에도 뭐 전용 보름돌이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고요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레이드 장비 어, 레이드 장비는 레비, 칼리, 그리고 안탈 이렇게 세개가 있어요 뭐 굳이 따지자면 막 돌대 장비 막 이런 것도 레이드 장비이긴 해요. 이것도 레이드 장비로 속해져 있긴 한데 이걸 쓰시는 분들은 없고요. 레이드 장비라고 하면 이제 랩이 뭐 칼리 안탈 찐탈 어 요거는 찐탈 말하는 거예요. 요건 정원에 들어갈 수 없는 거 고건데 이것도 어 마찬가지로 어 세트 효과가 있고요. 어 세트 효과 보시면 3세트 5세트에서 뭐 수영 속도 50% 그리고 수중업시간한시간뭐 이렇게 증가가 돼요 바다쟁을 하는 경우에 어 대부분 물갈키를 착용하거나 하는데 이속 때문에 어 레이드 장비를 끼시면 이속이 워낙 빨라서 기본적으로 물갈키를 착용을 하해도 된다고 하고요 레이드 장비는 어 성장시킬 때 이제 다른 레이드 장비를 먹이로 먹이던가 우두머리 강아재 있잖아요 낯징에 댕댕이 잡거나 뭐 이런 거 하면 나오는 우두머리 강아재를 통해서 성장을 시킬 수가 있고요 우두머리 강아재를 판매해 보시면 분들은 아시겠지만 가격이 굉장히 비싸요 요 레이드 장비를 성장시키는데 소비되는 비용이 어마무시 하고요 그리고 요거는 어 착용하기 전까지는 거래가 가능한데 착용을 하면은 귀속이 되는 형태예요 이프 장비를 제외하면 은 나머지는 다귀속템이고요 레비 세트는 판금 그리고 칼리 세트는 가죽 그리고 안탈 세트는 천 이렇게 있는데 저도 이거를 풀세스 끼신 분들을 별로 못 봤어요 또 그리고 각성을 한 번을 할 수가 있어요 각성을 하면은 뭐 사용 효과가 생기게 되는데 레비셋 같은 경우에는 어 전방 적들을 일순간 뭐 공중으로 띄우고 뭐 근처 피해를 주고 뭐 이런 거 있고 칼리세트 같은 경우에는 어 10m 범위의 소형돌이를 소환해 적대상을 끌어들이고 물리기술 봉쇄 상태로 만듭니다 이런 게 있고요 그리고 안탈세트 같은 경우에는 주변 25m 범위에 있는 적대상을 어 주변으로 당기고 1초마다 마법 피해를 주고. 요런 사용효과까지 있다라는 게또 어 가장 큰 특징이고요. 그리고 레이드 장비가 이제 어떻게 보면 엔드 장비잖아요. 그래서 상승하는 능력치의 총합으로 보면은 뭐 고대 장비, 도서관 세트, 그리고 뭐 이프 세트보다는 더 높다라고 평가가 돼요. PVP 콘텐츠를 하려면은 어떻게 보면은 남들보다 높은 능력치를 보유한 게 유리하니까 제일 좋을 순 있는데 요 레이드 장비는 어 내가 구하려고 한다고 해서 무조건 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레이드 몬스터를 처치해야지 그걸 또 습득을 할 수가 있고 거기서 또 그거를 입찰을 통해서 사야지 입을 수 있는 거라서 초보분들은 구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고요 장비 하나에 막 20만골 막 이렇게 팔릴 때도 있어요 10만골 막 이렇게 10만골 요 구하는 것만 그러니까 입찰할 때어 매우 고가가 될 수가 있는 거라 초보자분들이 구하기는 불가능하고요 요렇게 종류는 네 종류가 있어요 근데 이거 외에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돌대 장비도 있고 뭐 옛날에 있었던 뭐 원대로 흑요속 장비도 있고 뭐 이런 종류가 되게 많은데 많은 분들이 고대 장비를 입는 걸로 뭐 공략을 많이 찍으시고 아키에서도 이렇게 가이드를 할때 우리 종족 퀘스트 깰때 주는 장비들 이렇게 성장을 시키면 고대 장비로 성장이 되잖아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고대 장비를 쓰도록 유도를 많이 하는데 사실상 뭐 근딜 원딜 같은 경우에는 고대 장비를 쓰는 것보다 단식 장비를 쓰는 게더 유리하고요 저도 초보로 다시 돌아간다고 하면은 고대장비가 아니라 안식장비를 쓸 건데 저는 이미 고대장비를 성장을 시켜놓은 거라서 안식장비를 다시 구하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아직 고대장비를 끝까지 성장을 안시킨 상태다 라고 하면은 동소장비로 전환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왜냐면 나중에 되면은 좀 딜이 부족해서 키를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 활을 우선 이부 신화까지라도 좀 쟁할 때는 신화라도 요거라도 껴서 그냥 쓰는 편이고 요거 이제 각각 장비마다 이제 따로 뭐 성장시키거나 아니면 뭐 하는 방법은 공략을 추가로 만들 예정이고요 우선 오늘은 그냥 이렇게 기본적으로 아 요런 장비들이 있다 라는 것만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추가로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뿅